<웃음> 어, <마오야>. <웃음> <그래>.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빠옹입니다 오늘은요 자료가 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료에서 글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꽤 많은 자료를 만나죠 뭐, 뭐 백과사전이랄까? 아, 요즘 백과사전을 누가 봐요 <웃음> 인터넷에서 뭐 사전을 본다던가 정보를 본다던가 또 여러가지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에 뭐 이런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읽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세요? 음, 네 이런 것들이 글의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게시판을 자세히 보기도 하는 편이고 만약에 그것을 놓칠 경우에는 어 돌아와서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보기도 해요 많은 블로거분들이 그런 게시판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은 바로 글이 되나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들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서 여기 밑에 단전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 내야 어, 이 자료가 내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나서 어떻게 꼭꼭 씹어서 이것들을 단전에 넣었다가 뺄지 그것들을 어떻게 글로 토해 어, 그런 더럽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자료 이야기를 도와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 동백이죠 네, 동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네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백. 네이 동백은 조금 더 보랏빛이 좀 보이나? 음, <웃음> 네 제가 이 동백을 찍으러 한 3년 전쯤 제주도 남원에 간 적이 있어요. 아네 여러분 그 전라도에 있는 춘향에 나오는 남원 아니고요. 제주에도 남원읍이라는 곳이 있고 이 남원읍 위미리가 한 작년부터 어, 동백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요, 많은, 최근에 많은 여행자들이 가는 곳은 그 길거리 그, 어, 차도에서 멀지 않은 아기 동백숲이라는 곳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사진도 찍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처음엔, 음, 이곳을 이제 찾아갔을 때는, 아, 어, 할망 동백숲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 거길 잘못 찾겠는 거예요. 음, 지금도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시는 그 헛짜. 그러니까 <웃음> 그 렌트카 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오셔 가지고 되게 당황해 하면서 뱅글뱅글 도는 헛짜부터 렌트카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요 보면서 음, 나도 처음에 왔을 때 저랬는데 <웃음> 했거든요 왜 당황을 하시냐면요 굉장히 동백꽃이 만발해 있는 약간 정원 같은 곳을 기대를 하고 오는데 그냥 그 동네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사실은 밭이에요 근데 그 나무 안쪽을 들여다본 밭인데 워낙에 그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 가지고 뭐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바깥을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그 동백나무를 뭐 보는 게다 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원래 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 걸으면서 이 걷는 길에 이렇게 동백숲이 있구나 정도인데 만약에 아주 화려한 동백나무 밑에서 약간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거나 뭐 약간 볼거리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사실 그곳은 그다지 어, 이렇게 비주얼 이펙트가 강한 곳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 할망 동백숲에 갔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어, 동백숲이 어디지? 동백숲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동백나무가 엄청나게 키가 크고 굉장히 아, 나이가 많으신 <웃음> 그런 동백나무죠. 그 동백나무 아래에 조그만 게시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마오야! 그래서 그 동백 나무 숲에서 읽은 그 게시판을 한번 어 제가 읽어볼게요. 야옹. 음 나와요. 어머. <웃음> 네 게시판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위미 동백 나무 군락. 명칭 위미동백나무군락, 유형, 지정일, 도지정기념물 39호, 위치, 남원읍, 위미리, 점점점, 뭐그 주소가 써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요. 딱세줄써 있어요. 위미리 동백나무 숲은 황무지를 옥토로 가꾸기 위하여 끈질긴 집념과 피땀 어린 정성을 쏟은 한 할머니의 어리깃든 유서, 비, 유서 깊은 곳이다. 17세 되던 해이 마을로 시집 온 현맹춘 1858년부터 1933년까지 할머니가 해초 캐기와 품팔이 등근면 검소한 생활로 어렵게 모은 돈3 5냥으로 이곳 황무지 속칭 버둑을 사들인 후 모진 바람을 막기 위하여 한라산의 동백 씨앗을 따다가 이곳에 뿌린 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기름진 땅과 울창한 숲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글을 읽고, 아, 약간 처음에는, 아, 여기 잘못 찾아왔나 했다가 되게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면서 갑자기 막 마음이 되게 이렇게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음, 어, 그 자료를 보고 약간 자료를 내꺼화 시키려는 마음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막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17살에 시집을 왔대잖아요. 17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35냥을 모았다고 하는데 35냥을 생각해 보면, 어, 우리가 아는 그 단위 중에 푼이 있잖아요. 뭐한 푼, 두푼할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좀 작은 단위고 양으로 가면 이거는 큰단위예요 그리고 3 5양으로 땅을 샀다고 했으니까 땅을 살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푼팔이 하고 또 바닷가니까 나물캐기가 아니라 해초캐기인 것도 좀 재밌지 않아요? <웃음> 네 어쨌든 해초 해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지금도 생각해보면 할머니들이 나물이나 뭐 미역 이런 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정말 푼 돈을 한푼두푼 모아서 서른다섯냥이라는 큰 돈을 만들고 그걸로 내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내집 마련 혹은 사업 미천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해가지고 땅을 산 거죠 근데 땅도 좋은 땅을 산게 아니라 아좀 안 좋은 땅. 그렇죠. 돈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땅. 그래서 그 황무지. 그 황무지를 사서 개관을 했겠죠.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돌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의 흙은 우리가 아는 그런 그 황토 흙 이런 게 아니라 용암 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황무지를 개관한다는 게 얼마 나 척박한 이곳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음, 재작년인가? 그 광양매실농원을 청매실농원을 만드신 그 홍상리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맨손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손으로 하는 것만큼 내 마음에 들게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장갑을 사흘이면 장갑이 뜯어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버득할망숲에이 현맹춘 할머니는 장갑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뭐 중장비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 호미 이런 것도 제대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손으로 이 돌을 일구고 해서 정말 고생고생해가지고 이제 식물을 심을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또 바람이 부네 제주도는 또 바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야기 속에 참다가 다 나오네요 <웃음> 아, 여자, 할머니니까 여자, 그다음 바람, 돌막다 나오네 아무튼 그래서 바람이 막부니까 그게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이 됐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라산에 가가지고 아 여기 또 한라산까지 나와요 한라산에 가가지고 그 씨를, 동백 씨앗을 받아다가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의 오늘날의 동백 숲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천천히 그 동백 할망 숲에 한 바퀴를 도는데요. 어, 생각보다 꽤 넓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 꽤 넓다고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가 볼순 없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백 숲 너머에는 밭이 있는 거죠. 가 이렇게 멋지게 동백숲을 가꾸는 바람에 자손들이 그 안에서 어, 밭을 일구고 살고 있겠죠. 어, 저는 정말로 많이 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상상을 할수 있었어요. 아 동백이 이렇게 방풍림으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도 어 그냥 지식적으로 팩트로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새롭게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은 해남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어, 동백이 방풍림으로 쓰인 거를 눈으로 진짜 확인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여행이가 지나는 그 길에 뭐가 있었냐면 어, 매화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그 전주에 <웃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꽃이 안 펴가지고 그냥 일주일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메실로먼도 굉장히 큰 데예요 거기서 무슨 음... 그 너는 내 운명 그 옛날에 그 영화 뭐 이런 것도 촬영을 하고 뭐 여러가지 CF도 촬영을 하고 그랬던 아주 유명하고 큰 매실농원인데 거기에 매화꽃이 쫙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그 기간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축제가 일주일 미뤄지는 바람에 <웃음> 저희 구경을 잘 했죠 그래서 매화꽃이 하얗게 쫙 예쁘게 피었는데 보니까 그 매화밭에 매실밭에 그 그 바깥 그 경계 부분이 동백이 심어져 있더라고요풍롱원의 방풍림으로 쓰인 동백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또 할망숲을 본 것과도 또 연결이 되고 또 이거를 또 보다 보니까 또 예전의 경험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어떤 글이 있었냐면 보성 녹차밭 대한다원 대한다원에 가가지고도 대한다원에 대해서 글을 한번쓴 적이 있는데 거기도 방풍림으로 동백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어, 할머니 이야기가 이렇게 저에게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글을 한편 썼었죠. 그, 이게 제가 그 할망 숲에서 찍은 동백 사진이에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처음엔 좀 당황하긴 했지만 천천히 한 바퀴로 돌면서 둘러봤더니 이렇게 꽃이 핀 곳이 있었고요 어, 그 길거리 그 찻길에 있는 그 격동백 굉장히 화려하게 피기 때문에 이, 이 밑에서 사진 찍으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음, 참고로 팁입니다 제가 두 번째 단락을 어, 썼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백나무 군락위미함과 귤로 유명한 남원읍 위미리에는 볼거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동백나무 군락 그런데 이곳은 공원으로 꾸며 놓은 여행지가 아니다 할머니 한 분이 평생 동안 열심히 가꾸어 놓은 동백나무 숲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 1858년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한 거죠 현맹춘이라는 17세 어린 소녀가 네, 게시판에는 할머니라고 써있지만 17살이면 어린 소녀죠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이 마을에 시집을 온다 그녀는 어려운 형편에도 해초를 캐는 등의 품파리로 돈을 모았다 15냥을 모아 거득이라 불리는 황무지를 사고 농지로 개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농토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 바닷바람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할머니는 한라산에서 동백 씨앗을 따다가 이곳에 뿌려 방풍목을 조성했다. 동백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자 동백이 제주 바다의 칼바람을 막아주기 시작했다. 덕분에 농사도 잘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곳을 버득할망 동백숲이라고 불렀다. 버득할머니의 동백숲이라는 의미로 이곳에는 한 할머니의 노력으로 탄생한 크고 오래된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그랬듯이 제주에서는 동백나무를 방풍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만큼 동백은 찬바람 속에 피어나는 강인한 꽃이다. 절개와 지조의 상징인 동백은 추운 날씨에 아름답고 싱그럽게 피었다가 한참 예쁜 모습 그대로 통꽃으로 떨어진다. 아래 서 있으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떨어진 꽃을 보면 시들어지지 않고 만개한 상태이거나 막 꽃봉오리를 열었을 것 같은 어린 모습이다. 꽃 떨어진 바닥은 화려하지만 조금 더 누려도 좋았을 꽃 처녀의 일생을 보는 것 같아 애잔한 감상이 든다. 동백나무 군락지에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같은 곳은 없다. 할머니의 농지를 바깥쪽으로 한 바퀴 걸으며 동백나무가 만든 꽃길을 즐긴다. 네, 여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할머니의 동백 숲을 즐기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대단한 볼거리나 사진 찍을 곳 이런 거라기 보다는 한 바퀴 바깥을 이렇게 걸으면서 할머니를 상상해 봐라 뭐 이런 의도죠 그리고 나서 위미리 동백에 대한 정보도 드렸어요 위미리에는 이곳 말고도 동백을 심어 놓은 사유지가 많다 흔히 알려져 있는 빨간 잎에 노란 수술을 단 동백부터 꽃분홍의 화려한 겹꽃을 지닌 동백 여린 핑크색의 장미처럼 생긴 동백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길을 가다 만개한 동백나무를 만난다면 잠시 길을 멈추고 꽃과 함께 사진도 찍고 천천히 동백의 낙화를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리고 동백에 대한 좀 특별한 그 어떤 감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사실 동백이 잘 몰랐는데 음,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밌는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샤넬 있잖아요. 샤넬 핸드백? <웃음> 샤넬 같은 경우도 그 로고가 동백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고요또 유명한 오페라인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에도 거기 주인공 춘희가 음, 동백을 아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래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동백이 통꽃으로 더 화려하게 막 이렇게 피어났다가 꽃이 시들시들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백은 대체로 굉장히 싱싱할 때 통으로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애잔한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저는 동백에 대해서 좀몇번더 글을 썼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요 자료가 글이 되는 이야기를 했고요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동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해주시고요또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음,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